지금부터 사제 서품식이 시작됩니다. 대전 가톨릭대학교 총장이신 김유정 신부님께서는 사제로 서품될 부제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호명하십니다. 사제품을 받을 부제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경본당 주상현 베드로. 천안 쌍용동 본당 최동민 파스칼 네, 여기 있습니다. 대흥동 본당 이상덕 우달리꼬 네, 홍산본당 박진수 사도요한 네, 여기 있습니다. 장항 본당 이은기 미카엘 콘솔라타 선교수도회 김종현 베르나르도 네, 여기 있습니다. <웃음> 총장 신부님은 교구장 주교님께 교회의 이름으로 이부제들을 사제품에 올려주시기를 간청하십니다 주교님께서 사제서품에 대한 청원을 수락하시면 모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존경하는 주교님,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주교님께서 여기 있는 이 부제들을 사제로 서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제들이 사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우들과 관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부제들이 사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증언합니다 주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이부제들을 뽑아 사제품에 올리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구장 주님께서는부제들에게 사제에게 맡겨지는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기를 원하는지 그 의향을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부재 여러분, 여러분은 사제로 소품되기 전에 교구들 앞에서 직무를 수락하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제 직무를 끊임없이 수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하며 가톨릭 신앙을 전하는 말씀의 봉사직을 합당하고 슬기롭게 수행하겠습니까? 네,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전통에 따라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교우들을 성화하고자 미사성제와 화해 성사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충실하고 열심히 고행하겠습니까? 예, 네, 고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라는 계명을 명심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느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청하겠습니까? 예, 네, 청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깨끗한 제물로 성복께 봉헌하신 대사제 그리스도와 날로 더욱 깊이 결합하여 여러분도 자신을 인류권을 위해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까? 네! 한참의 보호식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서품자들은 주교님의 두 손안에 자신의 손을 합장하여 놓고 주교님과 그 후임자에 대한 존경과 순명을 약속합니다. 그대들은 나와 나의 후임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들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 친히 그 일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웃음>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제직에 올리고자 뽑으신 이부제들에게 천상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사제품에 오를 분들은 재단 앞에 엎드립니다. 이는 땅에 엎드린 가장 비천한 자로서 새 속에서 죽고 오직 주님께 봉사할 것을 드러냅니다. 장괴를 할수 있는 분들은 장괴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서 계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의 선창으로 성인호칭 성인의 기도를 노래하겠습니다. 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믿음을 들어주소서, 교황과 모든 성직자를 진리 안에서 보존하시. 이제 주교님께서는 홀로 일어나시어 이 서품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청하며 하느님께 기도하십니다. 주 하느님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종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사제 성직의 은총과 능력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자비를 바라며 축성할 이 부재들을 봉헌나오니 너그러우신 은혜를 기립해 부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사자소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수예 절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신의 직무를 위임할 때 안수하였던 것처럼 오늘 주교님께서도 안수를 통해 당신의 직무를 위임하십니다. 먼저 주교님들의 안수가 있고 이어서 사제단의 안수가 있습니다. 신부님들께서는 좌우로 나누어 안수하시겠습니다. 성가대에서 베니크레아토르를 노래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가 146번 이마소서 성령이어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가 142번 오소서 성령회를 노래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가 493번 살아계신 주 성령을 노래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이제 주교님께서는 하느님께 사제로 소품되는 부제들에게 사제의 품위를 주시기를 간청하십니다. 주 성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오소서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고귀한 품위를 주시고 모든 은총을 내리시며 만물이 자라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백성이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봉사자들에게 여러 직위를 나누어 맡기시나이다. 일찍이 구약시대에도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시어 백성을 다스리고 성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일을 도와주도록 여러 직위의 보조자들을 선발하심으로써 신비로의 성직체계를 마련하셨나이다 사막에서는 모세의 뜻을 70인의 지혜로운 원로들을 통하여 전달하게 하시어 그들의 도움으로 모세가 주님의 백성을 쉽게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또한 아론의 모든 권한을 그 자손에게 계승시켜 주심으로써 사제법구에 따라 신약의 예표인 장막의 제사를 봉헌할 수 있게 하셨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드디어 정하신 때가 되자 성자 예수님을 대사제와 사도로 세상에 보내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을 흠없는 제물로 아버지께 봉헌하시고 사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어 선교 직무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동반자들을 청하해 주시어 온세상에 구원의 업적을 전하고 수행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비오니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이제 나약한 저희에게도 이들을 협력자로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의 종들에게 사제의 품위를 주소서 이 사람들 속에 성령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께서는 맡지시는 사제 직무를 받아 보존하며 덕행의 삶으로 모범이 되게 하소서 이들을 주기 성실한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 설교로 복음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령의 은총으로 열매 맺으며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소서 이들을 주기와 함께 천상 신비 충실한 관리자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이 세례로 다시 태어나고 주님의 제대에서 양식을 받아 먹으며 죄인은 화해하고 병자는 고통을 덜게 하소서 주님 이들을 주기와 결합시켜 주시어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과 온 세계를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간절하게 간청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모인 수많은 민족이 회개하고 한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완성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주교님과 각 본당의 신부님들께서는 새 사제들에게 그동안 옆으로 맸던 영대를 앞으로 매주시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제의 품위를 드러내는 제의를 입혀주십니다. 제의를 입는 동안 성가대에서 시편 83편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제 주교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며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새 사자들의 손을 축성성유로 도유하십니다. 성부에게서 성령과 능력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지켜주시어 그대들이 교우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께 제사를 포함할 수 있게 하소서 성가대에서 10편 109편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제 주교님께서는 새 사제들에게 빵과 포도주가 담긴 성반과 성작을 수여하시어 거룩한 백성의 제물을 하느님께 드리도록 하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느님께 바치려 가져온 보헌 예물을 받으십시오. 자신이 행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며 주님의 십자가 신비를 삶으로 본받도록 하십시오. 성가대에서 성가 39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로써 사제 서품 예식이 모두 끝나고 예물 봉헌부터 미사가 계속됩니다. 이제 주교님께서는 새 사제들에게 사목상 필요한 권한을 수여하십니다. 이로써 새 사제들은 정식으로 성사를 집전할 수 있게 됩니다. 새 사제 이름이 불려질 때 환호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제455호 사제 특별 권한서 주상현 베드로 사제 위 사제에게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 수록된 전국공용교구사제 특별 권한과 허락을 부여하는 바 이는 교회법상 이유로 인하여 무효로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2019년 1월 8일 천주교 대전교구장 주교 유흥식 라자로 제... 456호 최동민 파스칼 사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457호 이상덕 우달리코 사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458호 박진수 사도요한 사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 459호 이은기 미카엘 사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 460호 김종현 베르나르도 사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주교님께서는 새사제들의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강경본당 주상현 베드로 사제의 모친 이경숙 요한나님과 누님 주사랑 수산나입니다. 천안 쌍용동본당 최동민 파스칼 사제의 부친 최기성 마르첼로님과 모친 송복희 가타리나 부모님이십니다. 대응동본당 이상덕 우달리꼬 사제의 부친 이민우 바오로님과 고수나 알벤티나 부모님입니다. 홍상본당 박진수 사도유한 사제의 부친 박종훈 안드레아님과 모친 이미옥 미카엘라 부모님입니다. 장항본당 이은기 미카엘 사제 부친 이우병 빈첸시오님과 모친 정영숙 세실리아 부모님이십니다. 콘슬라타선교수도의 김종현 베르나도 사제 모친 임성희 모니카님과 동생 김상현 알베, 알베르토님이십니다.